안녕하세요 킹비서입니다 간단하게 비행기 예약에 앞서서 비행기 좌석을 체크하고 좌석을 지정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좌석의 정보를 체크하는 사이트 이름은 트구로라고 하는데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항공기의 좌석은 단순하며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항공사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날짜, 항공, 편명 이렇게 3개만 입력 후에 찾기를 누르시고 아래 뷰, 맵을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각 좌석의 길이와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좌석의 사진, 그리고 항공기의 정보가 있습니다. 좌석 맵을 보시면 빨간색으로는 나쁜 좌석이 표시되며, 초록색으로는 좋은 좌석이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좌석의 유의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며, 나쁜 좌석이라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꼭 체크하시고 예약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직도 5등 고속 좌석처럼 생긴 좌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기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CX411 편을 타고 홍콩 가더라도 날짜에 따라서 기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재이더라도 항공사마다 우등 고속 같은 좌석을 쓰는 항공사가 있고 헤링본 스타일의 신형 좌석을 쓰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씻구루에서 좌석을 확인하신 후 좌석을 지정하는 방법을 두세 줄로만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셨던 간 이용하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공권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하면 사전 좌석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전 좌석 지정으로 좋은 좌석을 차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니 48시간 전에 항공사의 사이트나 어플에 들어가셔서 예약정보를 입력하신 후 체크인을 진행하시면 풀리지 않았던 좋은 좌석을 지정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